자, 정신 차려 좋아, 뭐가 어발리스타전진사라전진라 모두 앞으로! 장전해라, 대장님. 지금 쏘면 종탑이 무너질지도 모릅니다. 상관없다. <놀람> 벌써 준비. 잠깐만요. 모차. <놀람> 어서 모차. <모쳐>. 사격 정지. 부인장님 위험합니다. 비키세요. <놀람> 무슨 짓이냐! 아이단 아저씨, 잠시만 시간을 주세요. 저희는 원래 저렇게 난폭하지 않아요.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. 마을 사람들의 목숨이 위험하다. 저건 더 이상 마을의 소신이 아니야. 괴물일 뿐이다. 그만 불렀어. 하지만 이번은 우리에게 맡겨라 다시 장전해라. 예, 장전해라! 무령님, 시간이 없어요. 말해. 저를 못 믿나요? 제가 저기로 올라가겠어요 저에는 두려워해요 무서워하고 있다구요 저한텐 그 목소리가 들려요 아, 알았다 그 신, 내가 함께 가마 말해. 소대원들과 함 나를 따르라 네, 대장님을 따르라 예. ちゃあ! ちあ<笑><笑> <むっ! 笑> <むっ! 笑> <笑><笑> 돼, 아무 일도 없을 거야. 왜 그랬니? 말해봐. 왜 그렇게 놀랐어? Emperor Empire Active City Episode Incida All right. <laughs>